안녕하세요 생활의 꿀팁뿐만 아니라 유튜브 꿀팁에 전해드리는 어쭈빈의 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 한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제 기억에 남는 일은 3개월 동안 모은 유튜브 수익 전액을 초록어린이재단에 기부한 일입니다. 제 채널에 광고를 봐주시고 후원도 해주신 많은 분들 덕분에 3개월 동안 100만원을 모을 수 있었고 그분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적어 어린이재단에 올렸습니다. 저에게도 잊지 못할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기억에 남는 일은 코것이기 때문에 줌프로그램을 이용한 온라인 수업, 온라인 예배의 활성화입니다. 그리고 편집 프로그램 키네마스터 업데이트 소식도 빠질 수 없는데요. 4.13 버전부터 4.16까지 가장 눈에 띄게 변화한 것은 캡프레임 간의 클릭만으로 편하게 이동이 가능해졌고 합성 효과가 무료화가 되면서 유료 사용자만 해볼 수 있었던 특수효과를 간단한 클릭만으로 무료 사용자도 편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한해 시시한 방송 프로그램 중 제가 제일 많이 업로드해드린 프로그램은 바로 OBS 사용법이었습니다. 1년 동안 추천해드린 가성비 좋은 유튜브 장비로는 웹캠과 항공샷 거치대, 캡처보드 마이크와 마이크 거치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올해 베스트로 꼽는 장비는 에버미디어 AM310 콘덴서 마이크입니다. 4개월 동안 사용해보고 느낀 점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음질 성능 면에서 매우 뛰어난 제품입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프로그램을 꼽으라면 바로 미리 캠퍼스와 부루입니다 미리 캠퍼스의 경우 썸네일 채널 아트뿐만 아니라 광고물 제작도 손쉽게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 무료입니다 다음으로 현존하는 자동자막 형성 프로그램 중에 최고는 바로 부루입니다 내년에 기대되는 자동자막 프로그램은 다운캡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는 오타율이 높지만 업데이트를 통해 보완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내년에 저의 첫 프로젝트로 왕초보도 편집장이 될수 있는 키네마스터 52편 강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동안 올 한해를 정리해보았는데요. 코거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도 힘든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이 힘든 시기를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고요. 올 한해 모든 분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든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빌면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해 어쭈비니 채널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